우선 너희들 해야 될게 뭐냐면 전체를 묶는 거야. 콤마 쳐져 있잖아. 이거 거의 100%야. 얘는 절대 명사가 될수 없어. 부사절이야 어떤 부사절이야 양보 부사절이야 양보 부사절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가 된다? A. No m a t t e 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냥. 노메 matter. 히치. 히치가 의문형인 사처럼 쓰이잖아. 욕구어주잖아요 어떤 도를 네가 택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택구에 목적 없잖아. 로드가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목적 이게 아니야. 이건 형용사야. 가가 관계 형용사. 네가 어떤 길를 택한다 할지라넌 여기에 도착할 거야. 여기 마찬가지야. 이게 중요해, 이게. 사선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해. 이렇게. 얘가 무슨 역할을 할 거야? 어, 이거 주어도 다와있는데 목적을 할거 완전한 운동을 하는데. 이게 뒤에어서 목적이 될 거야? 주어가 될 거야? 보호가 될 거야? 아니잖아. 야, 뭐. 그, 뭐, 말은, 와. 그죠 그리고 네. 우리 문장이 쓰이. 그럼, 그럼 결국은, 와시. 쓰이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목적격이야. 그 자체 에서는이 자체 에서는 목적격인데, 이거 전체를 뭘로 쓰였다? 양보 부사적이지. 알겠지? 네. 해석도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말을 찌라도요 그는 생각 안 바꿀 거야. 알겠지? 여기 복합 관계되고 자체가 이거예요. 바로. 자, 지워도 되죠, 이거? 지우면. 어? 부산을 설명하고 잘 들어. 오늘 어, 시간이 있었는데 부산을 관리해야 돼. 그리고 연습해야 돼. 뭐 집에 와서 연습해 까먹어. 저는 먹지마. 이거 먹고 싶어. 네. 뭐 먹으면 뭐, 뭐, 뭐, 뭐해. 내가 성공기교가르쳐줄잖아 오늘 먹을 거 내일 먹고 내일 할일 오늘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단순해. 뭐에 얘기하다가 말이야 잘 나와 관계 부상에서는다자 이번에는 복합. 자이 복합이라는 말을 무조건 앨범 붙어요. 관계 부서요대 명사 아니야 부사요 오케이. 자얘가 관계 부사니까 뭐가 나오겠니 웨어 레버. 웨어 레버. <목소리> 웨어가 <목소리> 나올 거 아니야. 여기다 앨범 을 붙는 거야. E가 끝나니까 V 아, 음. 이하로 붙여주면 돼. No. WHEN? 또 빨리 얘기해 봐. WHEN? WHEN? 관계부서뭐 있어? Y는 될까? 안 될까? y 안 돼요. HOW? 얘 개밖에 없잖아. 물론 이걸 다 포괄하는 게 사실 관계부서는 대신 될때안 돼. 이거이 개밖에 안 않아. WHEN? Yeah. HOW? WHEN? 어? HOW? 어, WHAT? 뭐, WHAT? 어? 어? WHAT은 어? 아, 아. 어? 어? 관계부서 아니잖아.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부서는 안 눌렀네. 안 나갈까? 어? 뭐야? 막 지가 막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성분. 왜 3분이나 됐지? 뭐야? 자, 자, 자. 아니, 뭐 자, 정리해야 돼. 정리. 나 이거 할거 해. 여기 와. 자, 역시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종류 있죠? 네. 역할이 있죠? 네. 몇 개? 세 개. 세 개. 여기 세개이렇죠 y e 버는 없대네. 그럼 뭐 있어요? whenever? w h e n e v e 네. 됐죠? 역할은, 역할은, 잘 들어. 역할은 두 가지로 나눠요. 잘 봐요. 역할은 장소 부사절 또는 시간 부사절의 역할과 또 하나는 양보 부사절의 역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얘는 장소 부사절이에요. 장소 부사절을 쓰였을 때, 네. where라고의 뜻은, 뜻, 뜻, 뜻, 뜻. 어디 at any place where의 뜻이에요. 장소니까. 얘는 장소로 쓰인 거예요. 장소 거예요. 자, 해석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거아요 포함한 거야. 이것도. 선행사 포함이라고 얘기했잖아. 복합. 뜻징 에버가 붙는다,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선행사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니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장소라는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많는 곳은 어디든지. 이런 식 어떤 곳에서도, 뭐많는 어떤 곳에서도 어디든지라고 했어요. 여기 물론 전치는 옛날 나오건 아니야. 인드 나올 수 있고, 온드 나올 수 있고, 뭐 여러가지 나올 수 있어. 자, 똑같이. w h e n e v e whenever, at. any time, when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건 시간으로 쓰였다. 시간, 해석은 어떻게 되죠? 뭐 몸은, 때는 어떤 때라도, 언제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시간의 의미로 시간 부사적으로 쓰인 거예요. 화후본은 타월만 없다. 화후본은 양보 부사들로 쓰인다. 양보부사절로 쓰여서 no matter how의 뜻이다. 이렇게 다 아무리 뭐뭐 한다 할지라도요. 자, 얘는 양보부사절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양보란 말이 들어가면 no m a t t e r 요 no matter 뭐뭐 where. 이거 구별하기 존나 힘들다. 아무리 어디서 어디에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자 그래서 여기는 뭐면은 무슨 뜻이야 when 이런 뜻이야 이거는 양보로 쓰인 겁니다 아무리 언제 언제 언제 뭐뭐 한다 할지라도야 됐 이렇게 갑니다. 이 문화를 뽑을게요. 715번. Please. 제발. Come. 와줘. 와줘. 나를 만나러 와줘. 이렇게. See m 나를 보러 와. 나를 보러 와주세요. 웨이. 2. 대부정사네요 어. 그냥 이거 어. 생각해보세요. 어. 네가 나를 만나러 와서 나를 어, 나를 만나러 오고 싶을 때라면 언제든지. 오로 가는 게 좋아요. 오뭐 한지라도 아니지. 그는 언제라도. 에 네. 예, any more time. 표현해 주시. 서행설 포함. 역각관계 부사들. 네가 원하는 때라면 언제든지 날 돌아와야 돼. 그지 모를 수 있는 거야. 어? 시간으로. 됐지? 세팅이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부터 716번과 717번을 너희들합니다 빨리 합니다 하고 마무리해야 되니까.